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사마리안스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뭐이 게임은 뭐 대략 짐작은 가시겠지만 도시 건설 게임이고요. 시대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어찌됐건 이거는 좀 빠르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맵이 상당히 넓죠? 한번 끝자락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웨하우스를 여기다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밭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좀 급해해서 밭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밍이라고 농부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반대로 건설을 담당하는 빌더라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있죠. 야, 거주 공간하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공간들을 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거주 공간이고요그 다음에 이쪽이 음...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지을까요? 여기가 마켓 공간, 상업 공간이고 이쪽은 공업 공간으로 좀 지정을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자, 근데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바로 건설되는데 이 이런 것들 차이는 제가 관할 그... 제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수수만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제가 임금을 주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한 명당 여기 볼이 하나씩 이렇게 임금으로 제가 제공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대략 이해은 가실 거예요. 여기 조만간 이제 밭이 생길 건데 여기 있는 밭은 얘랑 다르게 그 일반적인 그런 시민들이 가꾸는 밭이라서 여기서는 보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선 제가 보리를 얻을 수 있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일정은 봤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지금 뿌리고 열심히 뿌리고 있긴 한데 아, 이런 식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뿌리기 시작했죠. 그래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씨들이 뿌려진 게 보여질 거예요. 타이밍을 좀 놓쳤기 때문에 제 100% 다 씨앗을 뿌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거 내년도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때 좀 안정적이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걸좀 합시다. 일단은. 운반하려면 트랜스포터 필드가 필요하거든요. 자, 트랜스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운송에 관련된 건물이거든요. 여기서 노세라든가 그런 아이를 고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운영하는데 보리가 들어갑니다. 감안 안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만약에 대비해서 노세 한 마리만 고용을 할게요. 자 거의 다 잘한 것 같죠?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추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다다 다 이쪽에 배치시켜서 이거 먼저 다 수확하도록 지시 내릴게요. 끝나면 뭐 다시 열 명을 되돌려도 되고요. 그쵸? 거의 얼마 남았죠? 자 일단 초반에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이번에 보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애들이 떠날 뻔 했었는데 안 떠나고 계속 어 미리 모이기 시작하고 있죠. 한 내년까지 기다려가지고 이게 천 넘을 때까지만 좀 버텨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다른 것좀 한번 해봅시다. 음 이제 고대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지능이라던가 그 점토 있죠. 그런 거 가지고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 클레이 피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 정확히 얘 명칭은 머드 피트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그 영문으로 봤을 때 클레이나 뭐 머드나 솔직히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분리가 돼 있어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재료는 머드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머드 피트 이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922개 또 자라고 있죠. 작년에는 1,080 정도를 재배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사람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늘립시다. 한 15? 15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자 진흙이 보이고 있습니까? 어 좋은 징조죠. 여기 보시면 요구치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쪽에서 왜 농사를 안 짓지? 한번 볼게요. 아 지정은 안 했구나. 자 농사 지을 수 있게 이쪽에다 지정을 할게요. 한 필드에 5개 정도 씁시다. 자 이렇게 지정하면 그 제가 컨트롤하지 않는 그 일반적인 시민들이 여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예약고 달라요. 얘는 제가 직접 재배해서 애들한테 셀러리를 그 임금으로 제공하는 그런 요소고 사실상 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당나귀가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죠. 여유있을 때 한두 개 정도 더 고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놓읍시다 아, 그럴 동안 벌써 진흙이 100개 정도 보였네요. 그러면 자템플 하나 만들게요. 사원입니다. 사원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위치는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음 주변에 가치를 올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다 지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다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다 짚고 일단 대기를 합시다. 그리고 음... 일반적인 하우스 조건 있죠? 제업그레이드 조건이 진흙 벽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진흙 벽을 미리 지정해놓읍시다. 제 어디부터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벽을 만들게요. 여기까지만 벽을 만들고 이것도 가운데 자, 이렇게 입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쪽에도 하나 필요하고 이쪽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자, 속도 빠르게 하고 대기할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진흙이 들어가니까 금방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보리가 좀 남아있을 때 노세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고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네요. 작은 것도 없는데 벌써 80명이나 모여들었고요.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모든 면적에 대해서 재배가 가능하게 됐죠. 자, 이쪽도 혹시 모르니까 필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트랜스포터 어디 갔니? 이것도 하나만 더 고용을 하고. 얘가 있으면 수확할 때도 편하고, 이거 옮길 때도 편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음, 물을, 강을 인조,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강가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물을 못 가져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물을 만드는 게 맞아요. 지금, 물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고 돼있죠. 일단, 얘 말고 벽돌이 필요한데, 지금 만들 수 있을까 없으니까, 일단 대기를 할게요. 이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빨리빨리 수확해 주시고 그래 남아 놀거 같죠? 자, 노새 한 마리 더 고용하고 노새가 많을수록 금방금방 처리가 될 거예요. 빠르죠? 그럼 얘들이 남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수 있어요. 자, 내년에 수명이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한 마리 더 고용을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빌더들이 말이죠 빌더들이 렇게다 고용을 해서 10명 정도 수용을 한 다음에 건설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여기서도 그 당나귀를 끌어다 쓸수 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아요. 더 고용을 합시다. 지금 1600 정도 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하 농부들이 더 필요한 것 같죠? 그쵸? 파밍을 하나 더지어야될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더 지죠. 자 이렇게 지어놓읍시다그 남는 자리에다가는 이런 밭을 만들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그 사적인 그 농장 공간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고 또단 나비를 고용할게요. 금방금방 이거요. 됐어. Yes. 문제는 가용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State Workers라는 게 있죠. 이게 제가 직접 고용한 애고 이 Private w o r k e r 라는 거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데 자유, 자발적으로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하고 얘하고 비율을 좀 맞추긴 해야 돼요. 어,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풍작일 것 같죠? 나귀를다 고용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2차 넘을 것 같아. 좋아요, 이런 거. 그려 삼들 많이 오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마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끝나면 이제 건설을 시작할 거예요. 이거 건설되면 그 다음 건물을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 봅시다. 이동하고 있나요? 얘가 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진흙이 많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을 안하고 있죠? 좀만 기다리겠다. 이쪽에 있는 자원들 다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 요 가져가는 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다안 비워져서 그래요. 음 그럴 때 트랜스포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기있죠 텐스포터 하나만 더 지을게요 아 근데 이 공간이 좀 애매하다 자 여기는 문이 만들어지기로 했었죠? 일단 이쪽에다 지어야겠네요 여기다 지읍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 집값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들이 안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열심히 찝읍시다. 자. 여기다 을까요뭐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이쁘게 꾸며줄게요. 이런 건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찍을 수는 없고요. 이런 거. 나중에 꾸며줄게요. 그래 이렇게 해놓고 반대쪽에다가는 얘를 지는게 좋겠다. 회전시킵시다. 좋아요. 그래서 자 일단 이런식으로 집값을 좀 올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랜드밸류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거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회전해서 좀더 이쁘게 다듬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디보자 레드밸류하이시됐죠 좋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아직도 안 만들어주고 있죠? 자 당나귀 좀 많이 고용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방 옮길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옮기면 그때부터 일을 할수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빨리빨리 옮겨주시고 여기는 거의 끝났죠. 자, 이렇게 놓고 아무래도 트랜스포터 하나 더 지어야겠다. 자, 이 아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회전시켜서 똑같이 만드는 게 맞겠죠? 여기다 을게요 비웠니? 아직 비울면 못 맞았죠? 기다립시다. 그 여기 구멍 생긴 거면 그좀더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꾼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스테이트 워커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났다는 건 나머지 애들이 다 차이드란 얘기겠죠 이건 좀 지켜봅시다 어 지금 집 없다고 난리 났어요 빨간색이죠 그래요 일단은 거주 공간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짓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짓고, 이 사이에다가, 자, 집값을 올립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오물을 만들 수 있으면 오물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지능 나르기 시작했죠. 이 지능 가지고 건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한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자, 나기 다 고용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요. 건설하기 시작했죠. 자, 이쪽에 밭이 하나만 더 만들게요. 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여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벽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짚시다 이렇게 짚고 이렇게다가 벽을 지어서 좀 역할을 좀 구분을 시킬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어. 딱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여기에. 입구가 뚫려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고 자.. 보자 참고로 이 조건이 그거예요 어허 랜드 밸류가 왜 이렇게 낮을까? 좀 멋지게 장식품을 좀 심어줘야 될거 같네요 호잇 어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헉, 그래도 밸류가 왜 이렇게 낮아? 이해가 안되는데? 나 지금 빌더스가 좀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빌더즈를 좀만 더 고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하나 더 지으면 되겠죠? 아니야 아, 이제는 이거 만들 때가 왔어. 아니지, 잠깐만. 지금 사원 만들고 있니? 아, 만들었죠. 자, 사원을 만들면 지금 요구사항이 이렇게 갑자기 훅 뛰어올랐죠. 자, 요구하는 것만 잘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잘 운영하고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벽돌 공장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한번 만들어보죠. 벽돌 공장은 이 머드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주변에다 지으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아 짧아요. 짧죠? 이쪽에다가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여기도 좀 막을게요. 벽으로 막읍시다. 그래야지만 얘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디 잘 만든지 한번 봅시다. 어, 열심히 벽돌 만들기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벽돌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일단은 웨어스 하나 만들어 보죠. 웨어스 중요한 건데. 일단 여기를 벽으로 막을 거니까 이렇게 좀 띄워서 지을게요 짚고 여기도 구멍을 뚫읍시다. 이쪽 벽에 있죠? 이렇게 뚫을게요. 그러면 자원들을 여기다가 저장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을 자 이렇게 막읍시다. 일단 이정도 띄어놓으면될것 같아요.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어디보자. 랜드 밸류가 많이 올라갔죠? 미디움 없죠? 미디움 없으면 됐고 벽돌이 생겼으니까 물을 챙길 수 있게 돼요. 자 오물을 여기다 만들고 이쪽에다가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물 제공 능력을 좀 향상시킬게요. 저기도 물이 필요해요. 그쵸? 포터XX 이런 게 있고 시큐티하고 리뷰리피케이션 이런 거다 따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제 보안도 신경을 씁시다. 포스트가드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를 이 안에다 지어주면될것 같아요. 크기가 얼마나 되고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안에다 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벽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지은 거예요. 아, 어,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자, 클레이 피트를 하나만 좀더 만듭시다. 자, 옆에다가 바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도 벽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나? 되겠죠? 음, 이렇게 할게요. 약간 삐뚤빼뚤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재능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당나귀가 30마리 정도 되니까 빠르게 운반이 가능해요. 잘 돌아가고 있죠?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다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제 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리 5 0 0 0대 이하로 떨어졌죠. 그럴 때또 밀을 아 밀이 아니죠 보리를 조금만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봅시다. 아 이게 맥스나? 몇 칸짜리지, 이거? 한번 체크해봅시다. 여기다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할게요. 거리 닿니? 거리 닿죠? 그 이쪽에다가도 파밍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파밍을 만들어줄게요.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렇게 지어도 되고요. 나중에 벽으로 막는다 가정하고 아, 벽으로 먼저 막읍시다. 레이아웃 먼저 잡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막을게요. 아 이게 좀 그런데 아 여긴 좀 고민할게요. 고민하고 조금 이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나귀들 좀 많이 부족하죠? 당나귀들을 좀만 더 고용합시다 트랜스포터 하나만 더줄게요 지금 일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줍시다이 빨간색은 뭘까? 디인드 그래 집을 요구하는게 상당히 많죠 r i t 베리로 여기나 로 조금만 더 지어야 될 것네, 같그렇 아니면 인구수를 좀더 늘려면 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런 거 효과 효율을 늘려주는 건데, 제 저희가 이런 걸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좀 맥주하고 섬유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이것도 웨폰도 필요하고요. 그래요, 이런 건 나중에 감안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어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벽을 좀 먼저 감싸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감싸고 어디까지 감쌀까 여기서부터 일단 땡깁시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감싸지고 업그레이드가 될거에요. 자 남는 공간 있죠? 여기 에헤이 애매하다 3칸이 안되네 좀만 더 에헤이 안되는구만 이거 자 3칸되죠? 음 여기다 집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무료 제공하고요 그리고 장식도 좀 제공을 할게요. 그게 맞는거에요. 자 우물은 여기다 짓고 장식을 좀 이쁘게 합시다. 회전.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회전. 됐어요. 이렇게 하면 땅값이라든가 그런 게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벽이 감싸는 순간 얘들이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할 거에요 이건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 어 이상하네. 좀 먹을 게 많이 부족하죠. 자 노세를 좀더 고용합시다. 이렇게 고용을 하고 다 고용했으니까 또 금방 날아올수 있을 거예요. 자 쭉쭉쭉쭉 그래요. 쭉쭉 올라가죠. 이러면 됐어. 자 벽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눌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벽돌이 들어갑니다. 벽돌이 들어갔는데 해두면 좋아요. 지금 남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지? 음, 비율이 음, 나쁘진 않네요. 그쵸? 프리베이트 워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집이나 그런 것만 잘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요구사항이 있긴 한데 다 채우질 않았죠, 얘들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 집이 문제네. 그쵸? 집을 좀만 더지읍시다 아니야,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거주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한번 볼게요. 야, 여기 자리도 나, 많이 남아있구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짓말 치고 있어. 자, 빨리빨리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음치가 있죠. 그 예전에 제가 빌드 오브 이지트를한번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좀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감상용인 것 같아요 이 게임. <웃음> 개인적인 생각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긴 한데 감상용인 것 같아요. 제가 어깨들 시키는데 있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치안도 올리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보니까 음 맞는 것 같아. 이거 가드 포스트 하나만 더 지읍시다. 나중에 어차피 필요하니까 자이 아이를 여기 끝자락에다 하나 더 지을게요. 이쪽에다 지으면 되겠지? 호잇! 됐어. 자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데 구멍을 뚫어놓을게요. 자 문을 만들어 놓읍시다. 이게 아있죠? 아 여기 뚫어야겠네? 이쪽에 다 뚫고. 나중에 이쪽도 뚫어놓을게요. 이렇게 뚫어놓읍시다. 자 벽들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좀만 힘냅시다 자 고지가 얼마 남았죠? 이, 이 아이들만 만들어지면 바로 여기 있는 건물들이 업그레이드가 될거예요 자. 좀만 힘냅시다. 우리 빌더 몇 명이니 지금? 빌더가 열0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빌더 좀 챙깁시다. 우리. 빌더를 이 반대쪽 길에다가 하나 지어놓을게요 여기다 지어놓을게요자 이렇게 하나 지어놓을게요 됐어. 빌더가 생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지워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 빌더 지는 것도 구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영향력을 올릴게요. 사람들좀 많이 고용해서 자 시큐티 미디엄입니다. 하이소 올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가드포스트 플로어 몇번더짓거나 이렇게 이거 제공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보세요. 자, 벽이 만들어지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쁘네요, 그쵸?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좀더 멋진 도시를 만들어볼게요. 대략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히시시죠 나름 운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